사실은 지금 제 방은 이런데서 하는거 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의자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설명도 하고 체박사님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PPT로 여기서 바꿔버리면 이렇게 변한거 잖아요 제가 이제 전시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지금 체박사님 그 핸드폰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줌 만약에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야만 학생을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역사는 선생님이 있는 데 가서 얘기를 들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걸 동영상으로 하면 된다 그러지만 동영상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식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는 교실 수업 그냥 일반 교실 수업을 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크로마키 없이 의자가 없어졌잖아요. 크로마키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없이 이렇게 해서 수업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이 수업을 이제 그 만들듯 필요한 기술이 뭐였냐면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가서 스위처를 써서 운영자가 있어서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아무 타치 없이 지금 아무것도 세팅 안 해서 아무 타치 없이 그냥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그, 그 교실이 절로 들어가잖아요. 저기 네. 교실. 이런 인공지능 아이스 방송국으로 네. 변화. 즉 교실을 저 클라우드, 유튜브, LMS로 넘겨 주는 장치가 아이 스튜디오다. 그래서 이이 아이 스튜디오를 가진 수업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넣은 거예요 지금 이 크로마키 이것도 다 사람이 보면 아 요건 사람이 뒤는 배경이다 이렇 인공지능을 해서 이그 온라인 스튜디오 이렇게 했을 때의 교실은 절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디지털 변화가 된다는 거요그수업 선생님 강의한은다 저렇게 넘어갔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그 자동 수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이 그냥 여기 와서 파워포인트만 넣고 수업하시면 돼는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이 파워포인트만 프로젝트 나가는 걸 보고 수업하시면 그럼 알아서 저 장면이 변하는데 이 이렇게 이 변하는 가상수재 인공지능 방식으로 했을 때에 저걸 보는 옆교실의 수업이 선생님이 있는 방식, 지금 제가 여기서 파워포인트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게 좀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저, 저 저렇게 나 자동으로 지금 커지고 작아지는 가장 간단한 이그아이스베이 그 200이라는 걸 교실에 설치만 해 놓으면 모든 교실은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교실에 온 학생이 뭐 하냐? 오기 전에 저 동영상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제이생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 번, 강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네, 예, 제 소개할게요. 저는 김찬이영고하이라고하고요그리고이걸고이고이을 so like 보고 요이렇게 있습니다. 이습이걸보 보고 있습이이영있어요이이영상하이을는이을있이이이 교실 을업을 하면 우리 아이스상을보이렇게나오니까이거를을울대에도이것을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과 교실이 공유됐어요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 공유 교실을 할 때에 이, 이 원격지에서 보는 사람이 절대로 선생님 대왔다 못하지 않다. 이걸 지금 이제 노트북, 이게 지금 노트북 버전으로 이렇게 만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하이브리드 학제, 선생님 있는 교실에 한게 원격지 학생도 나오고 칼스 같은 데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비대면 학생의 그 수업이 질적 향상이 된다는 점. 그러면 선생님은 뭐냐 선생님 목적은 학생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니까 강의를 이렇게 그냥 교수님 방에서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이해했어? LMS 문제를 내 가지고 보고서 자 지금부터 그 공부를 해. 토의를 해. 서로 분단별로 발표를 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교실 수업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변한다. 교실에 와서 강의 듣느냐고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교실을 토의하는 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런 방식의 교육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교육 혁신 방향이 뭐냐. 먼저 선생님 강의를 편하게 선생 강의 만들니까 첫 번째 강의 동영상 쉽게 만들잖아요. 두 번째, 이걸 LMS에 올려서 교실에 들어올 때 보고 들어와서 그 선생님 내 숙제를 교실에서 학생들까 토의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풀이에 문제가 있거나 잘 풀거나 하거나 LMS 올라오면서 보고서 아이 학생들이 여기 자꾸 실수가 있구나 다시 코렉션 해주고 학생들이 발표해서 니네가 지금 니네 분단에서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된다 저는 지금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강의는 정부에서 주는 이 강의는 전부 오픈하는예요 우리가 이 장비 가지고가서 교실과 다 방송하겠다 부산대에서 카이스트 학생들 들은 과목을 듣고 부산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카이스법을 보고 그 시험을 같이 봐서 학점을 공유하자고 이것을 뭐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 하더라도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하자 그래서 카이스 총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 동의하셨어요 오케이 교수님이 동의하시면 그걸 오픈하자 교, 교수님도 제가 설득해서저걸 방송하려고 해요 그럼 부산대가 카이스에꼭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되지 카이스트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죠 카이스트 시험 같이 봐보자. 누가 더 잘하나.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의 비약점을 부산대 학생의 비약점을 듣게 되면 삼성에 가서 나도 카이스트 과목도 들었다. 부산대에 들어도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부산대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보다 강의를 못한다는 법칙은 없잖아 카이스트 교수님들은 뭐 연구 실적 이런 게 많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 마이크로카드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수업을 전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학 서열제도 없을수 있다 이렇게 물론그한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니 뭐 가능한 가능한 얘기죠. 얘기죠. 그 저는 이제 모크 그걸 보면서 크 보면서 사실 뭐모크를 가지고 공유 대학 하면 가입만 하면 네.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올리면되니까 다 그런데 그모크를 뭐. 제작하는 강의비가 너무 비싼 프로덕션 을 붙인다는 아 거예요. 그모크에 올라가는 서울대 강이나 연세대 강 네. 이게 학교의 레벨을 정하는지 알고 비싸게 만들고 있어요. 오크 하나 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오, 이거 이거 이거를 쓰게 되면 오크보다 네. 더 멋있는 게 나와 VR로 나오잖아요. 무크는 VR로 해, 하지 않잖아요. 네. 편집하고 제작하는 이거는 완전히 VR 강의0 네. 백만 불짜리 강의장한 것처럼 마음대로 선생들이 님 꾸미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수업을 교실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그런 마키 없잖아요. 없이 한 거죠. 교실에서 아무나 해도 저렇게 나온다. 물론 이거보다좀더 비싸면 더 멋있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방식을 학교에 설치하게 되면 무크스 그예산은 전부 이 장치를 월 사용료 이거는 한 달에 지금 30만원이면 설치해 줍니다.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카메라에 장착해 100만원밖에 안 돼요. 학교 있는 컴퓨터에 우리가 카메라 갖다 넣어주고 한 100여만 원만 되면 저게 설치되면 뭐 전자 칠판 옵션 우리 150만원 전자칠판 만들어드려요 거기다 프로젝트에다 그러면 이 수업이 되는 게 칠판 써도 되고 즉 칠판 뭐 쓰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파워포인트 만들도 되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컴퓨터가 i5나 뭐 되면 한 15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넣고 카메라를 이게 딱 되는 거 학생들이 저걸 보고 해도 되고 그냥 대면 수업을 해도 되는데 전자 칠판도 카메라, 테레비형으로 하는 거다 우리가 싸게 원가로 옵션도 해드리니까 교실을 저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만들어 저런 방식이 나오고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 방식으로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바뀌고 그 이게 다 줌으로 지금 이제 밖에 나가고